야 글로 떨어졌어 야 이것까지 던진다고? 너무 사기인데 어? 오, 오! 플러피 팬츠! 닥터 플러피 팬츠가 도와줬습니다 야 미쳤는데? 우와 야 너무 세다 야 둘이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반반의 유치원 챕터3 공식 트레일러가 나온 후 벽화에 그려진 신규 보스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더군다나 벌써부터 신규 보스들이 영상들에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또 어떤 신규 보스 몬스터가 나올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버격기님 영상부터 보러 갈까요? Let's get it! 자! 영상 시작합니다. 지금 영상은 미스 루나를 피해서 코치 피클즈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입니다. 근데 이게 미스 루나가 큰 위협이 되지가 않아요 날아다니는 것 빼고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조명으로 미스루나가 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명을 키면 다가오지 못해요 이게 곤충의 한계죠 다가오지 못합니다 눈부셔서 약간 미스루나가좀큰 위협이 될 몬스터일 것 같았는데 역시나 페이즈2에 처음 나오는 보스라 그런지 좀 약하네요 많이는 자 그렇게 미스 루나를 피하고 어디론가 도착을 하는데 자 이제 새로운 장소에 도착을 했죠 자 근데 갑자기 등장하는 요정 우루루야 보라색 캥거루 공식 트레일러에 나왔었죠 새로운 공식 신규 보스입니다 저 몬스터는 야 이제 새로운 몬스터가 나오고 있죠 저 강아지 발바닥 오 뭐야 코치피클즈왜 쓰러져? 아 도와달라고 하네요. 와 여기 마찬가지로 있는 그 몬스터 이름이 닥터 플로피 팬츠라고 하는데 아 이렇게 코치피클즈가 많이 고생을 해서 쓰러진 거를 닥터 플로피 팬츠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. 아무도 내 도움 없이 떠날 수 없다라고 적혀 있네요. 자 일단 계속 가봅니다. 어 닥터 플로피 팬츠가 말합니다 응급처치는 나의 특기다 라고 하네요 아 역시 의사 캐릭터답게 응급처치 이런거를 잘할수 있느나 보네요 자 오! 저기 남남리나가 나왔습니다 야 간호사로 나오네 인포메이션에 앉아있습니다 어, 바쁘니까 들어가지 말라네요 그래도 들어가야죠 오 뭐야 뭐야 막는다 바프니까 들어오지마! 하면서 위협을 하네요 어? 그럼 어떡하지? 야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드론이 있었죠 우리에겐 드론이 모든걸 해결해줄거야 자 여기서 책장을 무너뜨리니까 내 네, 일터 건들지마라고 하면서 저쪽으로 가네요 자 유인 성공했고 야이 눈이 4개인 물개 물개를 좀 닮았죠 여러분 강아지인지, 곰인지 잘 모르겠지만, 일단 여기, 이 몬스터 방의 컨셉은 병원인 것 같습니다. 딱 봐도. 어, 여기가 혹시 아이들을 실험한 곳인가? 그런 것 같죠. 잠깐만, 저 커튼 사이에 파란 색깔이 있는데? 맞네! 우와! 야, 드디어 등장했습니다. 야, 근데 <웃음> 생긴 게왜 이렇게 귀엽냐? 다시 한번 볼까요? 자, 이제 곧 등장합니다. 약간 귀여운 물개 아저씨 같은데 야 근데 성격이 작게 보여요 그렇죠아딱 봐도 약간 악역 같지가 않아 약간 우리에게 좀 도움을 줄것 같은 그런 NPC 느낌이에요 아마도 아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항상 아군인 것 같은 친구들이 막 이상한 미션을 내고 쫓아오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긴 했어 야 다음 편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자 두번째 영상은 ms툰즈님의 영상인데 야 이분의 영상들을 봤는데 와 대결신이 엄청납니다. 진짜 역대급이에요. 자 한번 볼까요? 신규 보스 몬스터들도 많이 나옵니다. 자 니블러까지 등장하고 오! 약간 니블러와 코치피클즈가 싸운 그 이후의 영상입니다. 야! 예티한테 밟혀버렸어. 그 설원 속에서 등장하는 오우거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야 그냥 리블로그 발필 정도입니다 야 뭐야 엄청 큰데 우와 아, 근데 이분이 진짜 애니메이션처럼 너무 잘 만드셨어요 우와 야 크기가 너무 큽니다 야이주인공이 받았던 위협 중에 가장 큰 위협이죠 거의 뭐, 우와, 전보조 시보다 훨씬 큰 손이 주인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 우와, 역시나, 이때 도와주는 코치 피클즈. 자, 다행히 코치 피클즈가 도와줬는데, 어, 그래도 훨씬 더 크죠? 야, 여기 무슨 조작키 설정까지 나오면서 진짜 게임플레이 하는 것처럼 나옵니다. 야, 잠깐만. 이거. 이거 도어즈 피규어 시크 그 장면 아니야? 시크 장면 아니에요? 비슷한데? 자, 잘 도망가는 주인공 야, 이거 템플는 아니야? 이거 미니게임? 오케이, 잘 도망가고 있습니다. 자, V를 누르면 점프라고 하네요. 자, 오! 오, 넘어졌어! 코치 피클즈 눈알이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. 어떻게 괜찮아? 어 여기 그 몬스터의 방으로 왔네요. 어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? 눌러볼까? 일단 눌러보는 게 국룰이죠. 우와! 어떻게? 빨리 도망가. 이야 너무 큰 위협이죠. 이 버튼 버튼 한번 눌러 아 버튼을 누르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건가? 어꽃치 피클즈 누나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. 어떻게? 자자자자자 빠르게. 뭘 해야되는건데 버튼을 눌러야되는건가? 자 계속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와! 자기 얼굴까지 부셔버리는 드디어 진짜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어 코치피클즈 일어났어 어떻게 점프해 우와! 헤이! 야 코치피클즈 그냥 찌부냈는데요? 뭐야 우와 버튼을 누르니까 어떤 작살이 튀어나와서 이서원 오우거한테 그냥 명중시켜버렸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오이 친구 뭐야? 뭐야 얜 엄청 귀여운 애기 피클즈가 있었습니다 뭐야 우? 야 이거 뭐야 너무 잘 만들었는데요? 야 이거 완전 옛날 고전게임 느낌이다 와 근데 너무 잘 만들었다. 역대급이에요 진짜. 코치 피클즈를 구해라. 게임 시작합니다. 야이 게임 그거잖아. 그 아시죠? 오락실에서 나오는 게임. 아 이렇게 드럼통 굴러오는 드럼통을 피하고 손들을 피해서 잘 피해갑니다. 주인공. 야 근데 이거 너무 역대급으로 잘 만들었다. 아 솔직히 말해서 게임 퀄리티 자체가 기혁이님보다 뭔가 더 재밌어요 오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게임이 너무 신선하게 다가오네요 자 드럼통을 피하면서 올라가는 주인공 야 게임 재밌다 영상 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뭔가 스토리 오 뭐야 야 굴러 떨어졌어 야 이것까지 던진다고? 너무 사기인데 오? 어? 오! 플러피 팬츠! 닥터 블러비 벤츠가 도와줬습니다 야 미쳤는데? 우와 야 너무 세다 야 둘이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우와 안경까지 부셔버렸어 야 안경 쓴 친구를 때리면 법이 걸린대 야오 뭐야 <웃음> 야 이거 뭐 헐크 대결이야? 야 뭐야 야 액션씬 미쳤죠 여러분 거의 뭐 디즈니를 보는 것 같아요. 야, 너무 잘 만드는데? 야, 근데 반반이 유치원 깨부셔졌는데요, 그냥? 야, 이긴 거야? 오호, 직하다 역시 여기에서도 아군으로 등장해주네요. 아, 올라올래? 라고 하면서 거의 뭐 파워레인저를 찍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뭔가 저 예티 안 죽었을 것 같은데. 오, 베이비 코치 피클즈한테 데려다 줍니다. 오호. 야, 되게 순하게 생겼다, 너. 자, 자. 사다리 타고 올라가니까, 귀여워. 오, 귀여워. 귀여운 애기 코치 피클즈가 있습니다. <웃음> 신나서 방방 뛰고 있네요. 안녕. 이라고 하면서, 빠이빠이. 야 그래도 구출 잘하고 이제 내려오는 주인공 자 다음방으로 가야겠죠 야 영상 너무 재밌습니다 자 이러면서 영상이 끝이 납니다 와 이번에 새로운 신규 보스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와 기대가 되고 너무 재밌습니다 다음 영상 빨리 소개시켜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뵐게요 안녕